안녕하세요. 최고의 제품을 찾아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엠 d 용입니다 오늘은 꼭 필요한 제품은 아니지만 유용하고 재미있는 제품 몇 가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제품은 불멍가습기입니다. 예쁘지 않나요? 네, 예요 그런데 온통 흰색 배경이라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감안해 주시고요. 가습기라고 하지만 가습 능력은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이 제품은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면서 불멍을 즐기는 인테리어 소품이에요. 사이즈가 작아서 식탁 위에 올려놓고 쓰기 좋고요. C타입 충전선을 이용하고 리모콘도 있어서 사용이 매우 편합니다. 물은 200ml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반나절 정도 불멍을 때릴 수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기에 아로마 오일로몇 방울 뚝 떨어뜨리면 전자 디퓨저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괜찮지 않나요? 이 제품은 접이식 전기 포트입니다 한번 펼쳐 볼게요 자 요렇게 늘어나고요 저희가 여러 종류의 접이식 포트를 테스트해 봤는데 성능은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디자인이 예쁜 제품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소비전력은 600W 캠핑장에서 쓸수 있고요 용량은 0.6L 커피 4잔 사발면 하나를 끓일 수 있습니다 호텔에 비치된 전기포트로 속옷을 삶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호텔 여행에도 이런 접이식 전기포트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주머니에 들어갈 정도로 작지만 주머니안 들어갈 것같지 <웃음> 작지만 어마어마한 광풍을 만들어내는 미니 에어건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1.5m 제품 이름은 키카 Z 트펜이고요 돗자리나 텐트에 먼지를 털때 책상이나 키보드에 먼지를 청소할 때 매우 좋습니다. 야외에서 모닥불을 피울 때도 좋고요. 해변에서 모래를 털어낼 때도 좋습니다. 이 제품은 디자인도 예쁘고 성능도 뛰어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가격이 비쌉니다. 라면 섬기 후라이팬처럼 지지고 볶기 게다가 찜기까지 되는 만능 멀티 쿡커야. 괜찮지 않나요? 음, 예, 괜찮아요. 최근에 애들 때문에 인덕션 샀다고 했죠? 네. 가스 렌지가 위험해 보여서 이 제품은 인덕션보다 훨씬 안전해요. 그렇지? 이중 단열 구조로 되어 있어 라면 끓이는 도중에 손으로 딱 만져도 뜨겁지가 않아요. 약간 따뜻한 정도. 그리고 물이 졸아 버리면. 안전장치가 있어서 작동이 멈춰요. 과열되지 않아요. 어른한테도 좋은데요? 어른한테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저녁에 그 탕안주라고 하죠. 야식. 야식. 탕안주에 사용하면 약하게 하면 계속 뜨겁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거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 판매 페이지에도 잘못된 정보가 하나 올라가 있어 뭔가요? 음, 다른 업체들도 다똑같더라고요 음. 1.5리터의 물이 들어가고 라면 2개 끓일 수 있다고 하는데 해봤는데 라면 2개는 물을 좀 적게 넣어지돼요 음. 결론은 라면 2개는 물이다 라면 하나를 끓일 수 있습니다 최대 용량 1.2리터 2개의 라면은 물이고요 하나의 라면을 끓일 수 있습니다 내부에는 세라믹 코팅이 되어 있어 소량의 기름으로도 프라이팬 요리를 쉽게 할수 있습니다 찜기가 있어서 계란과 만두를 쉽게 찔수 있고요 가장 큰 장점은 식탁 위에서 바로 샤브샤브 같은 요리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온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오뎅탕 같은 술안주탕을 계속 뜨겁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소비전력은 350와트에서 700와트로 캠핑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새로 출시한 제품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만능 멀티쿠커를 가장 잘 쓰고 있어요 식탁 위에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제품을 선택해 주실까요 모르겠어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